당신이 일어나던 그 당신아 지난번 제3공화국 제3,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내 가슴속에 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든지 하남과같이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머님 이번에 이건 거리량물이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환율은 1달러 1695원으로 끝났습니다. 환율은 1년 사이에 두배가더 뛰었습니다. 오올한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을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갈 수는 없지만 온 국민과 함께 우리 대표팀의 1 6강진수를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8일 제2연평회전 전사자 이름으로 유도탄 국가 박동혁 함이진 징수되어 동행의 원룸 관계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가 대통령 초기라면 세상 없어도 이걸 깨고 들어갔습니다. 노무양 간에 도하는 선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지금까지 인간 강업병에 걸린 사람이 수, 수십억 인류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국가들의 사출을 돕다 생을 파강한 고그 박태영, 김태우,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참수사 고 이강우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북한이 우리 주저귀부주저 주적.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안으로 여유 있는 표정의 조국 후보자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곧장 시선을 아래쪽으로 돌렸습니다. 지역과 비례대표 포함 이석수을 보면 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이 정확히 180석 말 그대로 슈퍼여당이 됐습니다.